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러블레터에서 거의 교과서 같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죠. 예, CV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진작에 이걸 하고 싶었는데 조금 늦게 해서 어,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보석 같은 영어 성경 번역본은 오늘 그 동영상 제목처럼 영어회화 초급자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도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영어 스피킹이나 이런 거를 오랫동안 지도를 해오고 있는데 영어회화 초급 분들 또 영어회화 기초를 또 잡고 싶은 분들, 영어회화를 독학하시는 분들 그런 공부법에도 매우 맞는 어, 영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일단은 뭐 영어 성경은 교회에 다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겠죠 그런데 이성경은좀 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부분을 읽었을 때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 중심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닝 오리엔티드 어떤 번역 당시에 어떤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되 현대인들이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귀중한 작업을 한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성경 번역본을 조금 소개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조, 좋은지 좋 그러면 여러분 우리 러블레터의 구독자분들 또 구독을 안 하셔도 들으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뭐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지만 <웃음> 젊은 시절에 영어회화도 잘하고 싶고 영어로 또 어, 기도한다든지 성경 공부 인도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어, 저희 전공상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테지만 그런 거를 잘 하고 싶으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소스죠. 그런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다니고 정말 끼고 살던 때가 있었어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 그런 때가 있었네요. 좀 아련한 기억. 저희 나이는 다른... <웃음> 어, 동영상 들 들으시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예. 그때 어떤가 발품을 팔아 가면서, 그때만 해도 인터넷 이런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라서 조선시대 같네요. 예. 발품을 팔아 가면서 찾아냈던 보석 같은 영어 성경 번역본이 바로 사진 속에 CV, 줄여서 CV라고 하고요. 예. 길게 얘기하면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입니다. 예. 어. 제가 이거 성경 설명하는 그 참고했던 자료를 미리 밝히겠습니다. 위키 위키피디아로 많이 보시죠. 거기 영어로 여기를 설명한 한국어는 없는 것 같아서 예잘 한국 분 한국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보석 같은 서, 영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저는 두 땀썹이에요. 완전 엄지손가락 두개 강추 강추 강추 예어 그래서 또.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데, 뭐, 선교를 나가신다든지 이런 선교사분들에게도 제가 너무나 강력하게 권해드려온 책이에요. 어, 그분들이 아마 가셔서 영어를 당장 써야 할때 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셨으려고 확신하고요. 예.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영어 설명을 참고했고, 또 네이버를 검색해보니까 유, 류호진 류호준님이라는 분이 어, CV를 이렇게 뭐 교수님 같기도 한데 이분이 잘 소개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참고했고,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은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 성서공회에서, 어, 오래된 기관입니다. 뭐, 사이비 기관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서, 신약은 New Testament, 신약은 1991년. 어, 그리고, 1991년이 그 American Bible Society 175주년, Anniversary, 어떤 그, 175주년 되는 그 기념일에 이거를 출간했다고 하고요. 예, 의미를 뒀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은 4년 뒤인 1995년. 그러니까 완전히 Complete Bible이 Published 된 거는 1995년이네요. 예. 어이 번역될 때 여러분 굉장히 성경 번역본들 또 신학자들이나 뭐 신학생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느 게더 원문에 충실하냐. 신약은 그리크고 예, 지금은 그리스어고 어 구약은 그 히브로 예, 히브리어죠. 예.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또또 또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그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정확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명료하고 또 품위를 중시하는 그런 어 번역 원칙을 지켰다고 해요. 뭐 굉장히 좋죠. 현대 고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무시됐다면, 뭐,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없는 성경 번역분이겠죠.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인들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옛날하고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번역, 어떤 형식 그런 form-oriented 이라고 그런 말을 쓰셨더라고요. 아까 그 리오주님이. 뭐 이것도 뭐 어떤 신학서적의 원서에 있었던 표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형식일치가 아니라 의미일치, meaning-oriented. 예,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대로 옛날에 썼던 의미가 이해되도록 그렇게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읽으면 바로 잘 이해가 돼야 된다. 예, 굉장히 좋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개인 공부용으로도 잘 한 번에 읽고 이해가 돼야 되지만 어떤 공적인 모임들에서 낭독이 되었을 때 어떤 청중의 입장, hearer, reader 입장뿐만 아니라 hearer, 어떤 청중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에 이해가 되도록, 예, 저는 굉장히 멋진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너무 오래된 말투, 이런 것들이 정말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들었을 때 그걸 얼마나 이해할까, 우리 갸우뚱하는 경우도 솔직히 다 있잖아요. 예. 어 그래서 성경은 읽혀지는 리더 독자들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고 들려지는 책 낭독되는 책 원래 성경이 원래 낭독되고 여러분 구약이나 이런 거는 잘 아시잖아요 조금 어 그런 꼭 신학이라고 하지 않아도 기독교 서적을 읽었던 분들 예, 옛날에 뭐 토라 이런 게 구전으로 이렇게 암기돼 가지고 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낭독되는 책 히어로 청중들을 네. 어떤 교회 모임들이나 예배시에서도 염두에 두고 번역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인 공부용으로도 좋고, 공적인 예배사용으로도 좋고, 또더 멋진 거는 선교지향적이다. 예. 왜 그런지는 짐작이 되시죠. 예. 선교지에 가서도 이거를 정말 읽었는데 다시 다 현대적인 세팅으로 풀어갖고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유럽이나 또 영국이나 미국이죠. 그런 나라 분들에게 영어 성경을 오랫동안 지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은 NIV,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어떤 NIV라든지 킹, 킹제임스 버전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좀 오래 전에 어떤 고어 번역이죠. 그런 거를 <웃음> 가지고 제가 가르친 적도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어민들이니까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데 제가 어려운 영어로 그들에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역부족이죠. 그렇게 하여튼 고생하면서 찾아낸 성경이 저도 c v 인데어 이거는 제가 다시 그러니까 어떤 written English를 spoken English로 바꾸는 작업을 할 필요 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대로 바로 읽고 요, 요거를 활용하면서 바로 이렇게 티칭을 하거나 어떤 그 스, 설교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 너무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물같은. 예. 이 성경을 연구할 당시 어떤 도입 이 작업을 들어가야겠다.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이걸 할 때도 했던 연구들이 굉장히 어, 인상적이에요. 어, 현재의 책들이나 어떤 매거진 잡지들, 신문들, TV에서 사용되어지는 스피치 패턴, 어떤 그런 언어 습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패턴들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되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위키피디아에서 어, The translators of the c e v followed three principles, 세 가지 principle, 어떤 원리를 따랐다고 트랜스레이 r s the f i r 이 t one is the 에이 r s t one is the f i r 게 t o n s the f s t b e u n d e r s t o o d by p e o p l e w i t h o u t s t u n b i i n g i n s p e e c h w i t h o n t s t o m b l i n g i n s p e e c h e 듬거림 없이 one i t h o n t s t b e u n d e r s t o o d e 드시이 h 되어야 된다. by p e o p l e 사람들에 i o n i n 이런 고민을 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 세건이 Must be understood by those with little or no comprehension of Bible language 뭐 이렇게 어, 뒤에가 뭐가 좀더 있는 것 같은데 and 예 맞아요. 어, 그러니까 with little or no comprehension of Bible language Bible language라는 건 아까 Greek하고 Hebrew 그리스어하고 h e b r e w 이거 공부하려면 진짜 죽습니다. 죽어. <웃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신학교에서 저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히브르 같은 거는 현대에 사용되는 히브르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게 사어 어떤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하여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거 잘하는 분들 저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예. 하여튼간, l i t l 이라는 게 여러분 거의 없는 거잖아요. no.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도 must be understood. 바로, 그러니까, 이해되어져야만 된다. 예, 멋진 번역이죠. 마지막 표현이 아주 압권입니다. must be understood by all. by all. by all.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Oh. amazing. 굉장히 놀라운 저는 principle, 원칙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실제로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막 당시 귀족들의 언어, 학자들의 언어 사용했을까요? No way.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예수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뒷골목, 예, 막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창녀들과도 거침없이 대화하시고 밥도 먹고 거기서 여러분 막 교수님의 언어를 사용했겠어요. 그랬으면 왕따 당했죠.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음, 정리를 하면 영어회화나 또 영어성경을 또 지도회원 입장에서 정말로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강추드리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예. 내가 조기 유학하고 내가 정말 영어를 의지의 한국인이라서 정말 꼬집어 가면서 공부했는 소수의 굉장히 잘하는 분들 그분들은 뭐 이걸 꼭안 봐도 는 그분들도 보셔도 좋을 것이고 예 초급분들은 완전 강추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고지,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 꼭 권해드립니다. 예. 아, 아까 아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정보는 이 화면에 이책 어떤 하드 커버라고 그러죠. 이거를 꼭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제가 밑에 그 링크 하나 걸어 드릴 건데요.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어 저도 많이 참조합니다. 이 러블레터를 어 영어 성경 번역본 거기서 사실 다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또 소스를 알려 드릴 테니까 바이블 게이트웨이 음. 어, 링크에 들어가시면 cv 번역본을 여러분이 원하는 구절 아니면 여러 어떤 원하는 더 h 그 업더바이브 그권다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두꺼운 책을 어, 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꼭 소장하고 싶다. 뭐 사세요? 예, 저도 뭐 구입을 했는데 어... 뭐, 저는 사실 구입한 정도가 아니고, 영어성경 번역본은 막 책권, 책별로 다 이거를 또, 뭐, 분철을 한, 다 분건을 한다 그러나요? 정말, 제 젊은 시절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예, 막, 형광패너로 막,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나이 들어서도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예. <웃음> 자, 여러분, 강추 드립니다. 아시겠죠? 러블레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